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일승입니다. <웃음> 자 오늘은 손이 차가운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에 자꾸 올라오시는 올라오는 내용들 보면 이제 제가 뭐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 증상씩 이렇게 동영상 올리게 되는데 손이 차가운 증상은 뭐 그다지 치료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 막 어려운 것이라면 제가 미리 동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손이 차가운 증상 자체는 치료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음. 혹,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체질의 문제가 아닌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절대, 제가 보면 체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래 특히 동양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체질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손발이 차가운 건 절대 체질 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액순환의 문제지, 체질 문제. 손과 발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피가 잘 순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지, 체질의 문제라고 들어가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치료 방법적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이렇게 손, 손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 손과 발이 차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시고, 또 손만 차다 이런 분도 계세요. 또또 예, 또 발만 차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근데 손과 발이 차가운 거는 좀 이렇게 왜왜차가우느냐 하는 어떤 메커니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손이 차가운 것과 발이 차가운 거는 좀왜 차가워지는지 원인이 원인이 조금 달라요. 예. 일단은 그걸 다 설명하면 동영상이 굉장히 길어져 버리니까 오늘은 일단은 손이 차가운 증상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보고. 손이 차가운 증상은, 근데 반대로 손에 막 열감이 엄청나게 있어서 이렇게 한 포진이라고 했어요. 한포 손에 열이 너무 많아서 막 손, 손바닥과 손등에 막 포진이 막 형성이 되게 피부염. 피부염이 막, 그러니까 그, 그분들은 손에 피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손에 있는 피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한 포진이 치료가 돼요. 어, 나는 그, 그 실질적으로 어떤 분을 도와드리면서 세미나에 오신 분을 도와드리면서 아, 그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어떤 분, 뭐 아주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고 뭐 약을 먹고 스트레이더슨 어? 그런 약물을 서, 먹고 약을 바르고 해도 안 낫던 게 거의 거의 한 2주 정도만에 거의 70% 정도 80% 정도 진제 놀라울 정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 정도로 빠르게 열감을 떨어 떨어버리니까. 한 포진이라는 자체가 사라져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거의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 도그 친구가 인천에서 세미나에 오고 계신 있는 친구인데 제가 오시면 세미나 오시면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손이참그 친구 같은 경우는 손에 열감이 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몇 가지 방법을 실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다른 쪽으로 피를 이동시켜 버리니까 열감이 떨어지면서 그냥 나아버린 거야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예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제 말에 좀 신빙성을 더해야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제 동영상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 하겠지만은 일단은 어, 제가 말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 손발을 손의 차갑을 고치는 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문제는 방법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적용, 적용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얼마만큼 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적용을 못하시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효과 없다 이러면서 엉뚱한 판단을 내려버리지 않아. 그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는 도와드리면서 분명히 치료 방향은 맞는데 적용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야. 뭐. 어떤 사람 하루 해 보다가 뭐안 되니까 에이, 사기당했어. 어? 낚였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그댓글에 올라오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런 댓글도 정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리시는 거야. 자 하여튼 일단은 모든 분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발하고는 좀 달라요. 손, 손이 차가운 분들은 일단은 손에 피가 안 와요. 손에 피가 안 오고 지금 손, 제가 손바닥이 좀 빨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피가 와 있다 라는 거야 내가 조금 전에 이거 뭘좀 했어요. 그래서 손에 피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열감이 있는데 손이 피가 없다는 뜻 어,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손바닥 쪽에는 피가 많은데 손등 쪽에 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팔에서 피가 오다가 손바닥까지는 오다가 이쪽으로 잘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손, 손등, 손 손등 쪽으로 통과가 안 되면서 피가 정체가 되면 식어요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왠가 하면 우리 체온이라는 거는 일단 간을 통과하고 피가 모든 피는 간을 통과하고 폐를 통과하고 심장을 통과해야만 산소를 만나서 화학작용을 해야만 열이 나요 열이. 그러니까 빠르게 순환이 되는 사람은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땀도 잘 나고 열도 잘 나고 대사가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몸이 자꾸 차가워지는 사람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머리도 한기가 느껴지고 목도 차갑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피가 순환이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자꾸 몰리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피가 어두워져요 손에 있어야 될 피가 어디에,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니,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손에 있어야 될 피가 지금 복부 쪽으로, 복부 쪽으로 제일 많이 가요. 그리고 또 다리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원래 있어야 될 피인데, 손에 주로 있으면서 이제 막몸 전체를 돌아다녀야 될 피가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제대로 어떤, 근데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된 거야. 그러니까 손혈관, 팔혈관이 마르기 시작한 거야. 손목이 가늘고 팔이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어깨가 빠지고 이렇게 혈관이 말라가기 시작한 거야. 혈관이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라 거는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지금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혈액의 분포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복부 쪽, 다리 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 손이 차가우신,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소화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복부에 피가 너무 많이 몰리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이 동영상이 2시간, 3시간짜리가 되어버려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손으로 피가 잘 오게 만들어주고, 또 손바닥이나 손등 쪽으로 피가 잘안 통한다 그러면 이걸 대처를 해주면,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길게 한다고 항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한좀 긴장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 이 동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제 동영상을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짜증나시겠죠. 그죠? 근데 조금, 조금 좀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도움을 제대로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손이 차가워졌다는 라 거는 여러분 몸 전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거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심장이 있어요 심장. 심장이 심장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왼쪽 그 위장이 여기 있다면 왼쪽 약간 위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서 큰 동맥이 하나 나와요. 큰 동맥인데, 대동맥이 나오는데, 대동맥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세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 왜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 가닥 중에 한 가닥은 이렇게 목으로 올라와서 팔과 머리에 피를 공급해주는 목오름 동맥이라고 합니다. 목오름 대동맥이라고 하는데, 한 가닥은 이쪽 위로 올라오고, 이 세가닥 중에 한가닥은 이 위장을 통과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복부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위 대동맥, 위장 대동맥 이렇게 합니다. 또 한가닥은 이 심장을 또막 움직여주기 위해서 심장 표피, 그리고 심장 표면으로 흘러들어가는 관상 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 동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손이 차가워지고 목이 가늘어지고 어깨가 빠지고 어깨 통증이 나타나고 목 디스크가 나타나고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허물어져 내리느냐 이거는요 이 목오름동맥 그러니까 아까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에서 목오름동맥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보다 위장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복부 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야 될 피가 점점 더 여러분들이 나이를 한 살, 두 살, 10년, 20년 더 살다 보니까 다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다리를 많이 쓰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이 차가우신 분들은 걷기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걷기 운동이 여러분한테는 나쁜 운동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 방법을 진짜 바꿔야 돼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동영상을 처음 듣고 계신 분들은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장장애 그러니까 소화불량장애 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95%까지도 될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위염, 자주 체하는 증상 목의 이물감, 비염, 묽은 변 증상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려들게 돼있어 그러니까 이런 정상을 가지신 분들은 제 말을 믿으시고 자, 믿으라는 게 조금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대사증후군 치료법 1이라고 찾으세요 유튜브에서 대사증후군 치료법 1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찾으셔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이런 이런 이런 동영상들을 꼭 보세요 라는 동영상 보기 순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화 불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면 근본적인 이 문제도 좀 치료가 사실 어려워요 본인이 오랫동안 몇년 동안에 걸쳐서 소화불량 문제를 계속 달고 살았다 그럼 그 동영상들을 꼭 보셔야 돼요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손에서 피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도 피가 빠지면서 목에서도 피가 점점 자꾸 내려가면서 목이 자꾸 가늘어져 얼굴 주름도 잡히고 머리카락도 자꾸 빠져 이제 팔꿈치도 아프기 시작하고 어깨도 자꾸 아프기 시작해 왜 피가 빠져나가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피를 끌어, 끌어올리는 운동 위주로 해야지 자꾸 걷기 운동을 해서 피를 자꾸 끌어내려버리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피는 자꾸 다리 쪽으로 쏠려요 그리고 가지 정명류나 통풍력, 발목 통풍 증상이나 복부 대동맥류나 복부 동맥류나 뭐 하여튼 전립선 비대증이나 신장, 신장 쪽에 타, 계속 방광염이나 이런 게 계속 나타나요.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끌어올려야 돼요. 제말 믿기 힘드실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 손이 따뜻해지신 분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아니, 그분들은 전반적으로는 그걸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뜻해진 거야 그리고 차가워져도 금방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가 방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손이 차갑다고 해서 손에만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거는 방향이 아니에요 또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방향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네. 물론 뭐 한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 제 말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요, 70% 80% 확신이 안 들면 동영상은 올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병에 관련된 동영상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동영상 클릭, 여러분 동영상 이거 하나 보면 한 1원 정도나 1원 정도 그 광고비가 제가 그거 바라고 이런 동영상 올리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일단은 피를 팔 손에 피를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손을 까딱까딱하면 피가 와요. 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치료하는 방법 중에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두시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반드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힘이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혈관이 써요. 자, 목을 막 이렇게 하면 여기 혈관이 막 써요. 핏대가 써고 근육이 막 쓰는 거예요. 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을 해요. 자, 또한 가지 있습니다.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뱃속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생겨서 가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가스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이동해야 소화가 잘 되는데,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는 거는 가스가 바른 방향으로 이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만이 소화불량 문제를 치료를 할수 있는 거예요. 만성소화불량에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화불량 걸리면 진짜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소화, 소화장애에 다 걸려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 심장에서, 심장에서 피를 기본적으로 먼저 한번 올려줘야 돼요. 어떻게 올려주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 아, 좋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운동을 가리키면 좀 어려워지니까, 일단, 팔을 흔들면, 보세 제가 아까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팔과 머리에 피를 공급해준다고 해야 돼요. 그죠? 팔과 머리에 피를 공급해주는데, 제가 이따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 위로 목을 움동 움동 움동, 팔과 목과 머리에 피를 공급해준 다했어요 가슴하고, 그죠? 그 그러니까 일단은 팔을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어요. 어떻게 하든 팔을 흔들면 피가 점점 올라옵니다. 자, 머리도 흔들면 더 좋아요. 자, 머리도 흔들면 더 좋아요. 자, 보세요, 제가 손가락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만 해도 손가락 따뜻해져요. 응? 이렇게만 해도 손가락이 따뜻해지는데, 이게 영구적인 치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순간 따뜻해지는 거야. 조금 있으면 손가락에서 또 피가 빠지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요. 왜,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복부 혈관과 다리 혈관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야. 그리고 손, 손의 혈관은 좁아져 있는,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끼껏 피를 넣어봐야 또 쑥, 한 10분, 20분 지나면 손에서 피가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것또 그러니까 차가워져요. 그이거 그러니까 영구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그냥 일순간 대처법일 뿐이지 그러니까 영구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운동 습관, 생활 습관을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분 주기 혹은 몇분 정도의 운동을 해야만 항상 손이 따뜻한가?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안 하고 자꾸 그냥 뭐 한번 해봤는데 좀 따뜻해지는 것같더뭐 똑같더라? 효과 없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요 그러니까 뭔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금방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이 원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저를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그냥 팔을 원투를 해도 괜찮아요. 머리도 흔들고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서서히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을 이렇게 한 번씩 불어주시면 속이 편안해요. 폐가 수축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손이 차갑고 소화가 안 된다는 라 거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라 뜻이고 폐가 수축 팽창이 안 된다는 라 뜻이기 때문에 감기에도 잘 걸리고 잘 체하고 심심하면 감기 걸리고 심심하면 체하고 뭐 심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중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가스가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대처법을 알아야 돼요 다리 동작을 알아야 되고 해 알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사증후군 치료법 1강에 있는 동상을 순차적으로 쭉 보고 가시라 보고 됩니 보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게 돼요. 자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부는 게 이게 1단계예요. 자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게 이제 물병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1.5리터 물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령은 안 돼요. 아령을 사용하면 오히려 손가락에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아령은 이게 두께가 좁지 않습니까? 그죠? 아령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이 팔뚝에만 자꾸 피가 오는 거야. 그게 결국은 손가락에 피가 오히려 빠져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령으로 운동하면 안 돼요. 물병을, 물병을 자꾸 이게 두께가 큰, 두께가 크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손가락으로 버텨야 되는 거야. 버텨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여러분의 정상에 따라서, 여러분 체력에 따라서 1.5L를 못사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500ml. 자, 이거는 1.5L고 리 작은 거 사용하세요. 작은 거. 500ml 콜라병이나 물병 같은 걸 구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동작은 딱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요구가 돼요. 한 가지는 자, 머리를 흔들면서 팔을 흔들면서 이걸 몇번 하시고, 후, 바람을 부으시고, 바람 부으세요. 바람 부는 게 좋다라는 거는 TV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후, 이 폐를 수축시키는 거예요. 바람을 본다라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움직이면서 바람을 불면 폐에서 피가 심장으로 이동해서 쫙몸 전체로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불라는 거야. 여러분들, 원인을 모르면 바람 불어라 그래도 바람 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팔을 움직이면서 바람을 불면 폐가 심장으로 이동했다가 지금 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피가 쫙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불라는 거예요. 그죠? 니 그, 요 동작과 이 동작을 꼭 하셔야 돼요. 이동작이 우선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 물병을 잡고 잠깐 동안 운동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왜 요동작만 하면 나중에 이게 팔뚝이 너무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동작을 하면 아이 요동작만 하면 팔뚝과 팔꿈치가 자꾸 아파져요. 팔꿈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동작을 하면 할수록 팔꿈치가 더 아파집니다. 제 동영상에 보면 팔꿈치 통증 치료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보고 치료됐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 통증 치료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기본적으로 위로 이렇게 들어올려요요 이거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최소한 요두 가지 동작을 이제 다른 동작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동영상이 길어질까 싶어서 일단 두 가지만. 그러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는 딱 5대 5 비율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이실 때도 맨손으로 하실 때도 이것과 이것을 머리까지도 꼭 해주셔야 돼요. 머리 흔들고 바람 불고 자이 팔을 흔들 때도 기왕 팔만 흔들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깨와 팔꿈치에만 자꾸 피가 가게 돼요. 그러면 손이 더차가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왜 내가 팔 동작을 먼저 했나라면 손으로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 심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을 위로 조금 끌어올린 거예요 일단은 팔 쪽으로 가슴 쪽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손동작을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도 좀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 효과가 효과가 5분도 채안 가요 금방 차가워져요 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조작을 하면 이 효과가 한 2시간 정도 가요 2시간 간다 라면 2시간 뒤에 이 동작을 또 해주면 또 따뜻하게 유지해 줄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달뒤 쯤에는 아, 한번 해주고 나면 한 4시간 정도 로 손이 따뜻해 자,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그죠 지금 당장은 2시간 밖에 효과가 없지만은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주면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에는 이 지속시간이, 따뜻해지는 지속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 간다. 지금은 5분이지만은 20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제 올라가다가 24시간 따뜻해지면 이제 치료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영원히 치료 못 하시는 분도 들 있을 줄 생각이 돼요. 왜? 안 믿고 안 하니까. 그죠? 안 믿고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손이 차가워지는데 약을 먹고 치료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음식, 좋은 음식으로 손을 따뜻하게 한다. 이것도 굉장히 나는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제 소견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하면안 먹어도 치료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고 일단은 심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피를 강제로 조금 끌어올린 거야. 강제라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상체 운동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상체 운동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이를 드신 분이 다리 운동을 자꾸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피가 막 빠져 내려가요. 잘안 보세요. 자꾸 걷는 사람이 정수리 탈모가 빠르게 진행이 돼요. 피가 내려가버리니까 탈모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굴살이,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얼굴이 막 빠져. 그런 사람들저 많이 봤어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상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나이를 들면 다리가 다 망가져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은 다리가 다 망가져요. 다리 혈관이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자 일단 끌어올리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가슴과 팔에 피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운동할 때도 나는 손을 막 움직이면서 했어요 보세요 손을 막 움직이면서 후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심지어 팔목도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네? 팔목도 움직이서 해보세요 손이 금방 따뜻해지지 이거 해도 효과는 한 오,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효과는 가요 따뜻해져요 어? 근데 10분 뒤에는 또 빠져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손에 있어야 될 피가 복부와 다리 쪽으로 다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내려가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벌써 혈관이 영구적은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변형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팔과 이 혈관을 자꾸 크게 만드는 작업, 이 계산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이게 피가 다 빠져버리면 뇌에도 피가 빠져버리면서 뇌경색이 요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이 와요. 알츠하이머는 뇌에 피가 안 들어가서 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체훈련을 관심을 안 가지면 무조건 나이를 먹으면 치매가 와 버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안 가져봅시다.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운동은 자 이렇게 했으면 뭐그 다음부터는 손, 손만 이렇게 움직여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자,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냥 맨손이다, 물병이다, 물병을 잡고 하세요. 하는 게, 잡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럼, 정이 믿기 싫으면 맨손으로 일단 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물병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물병에 가면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피가 더 많이 올라오는 게 빠른 속도로. 그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팔 흔들기를 그냥, 뭐 오래 하시면 여러분 못해요. 그죠? 1분만 하세요 1분 만 자, 일분 1분 정도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후. 시계 딱 보고 1분만 하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1분 딱 하고 난 다음에 또 1분 정도 손가락을 이렇게 팔목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제, 이제 손목 아프신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여, 여자분들 여성분들이나 요식업계 주방에서 일하시는 후라이팬 자꾸자꾸 이는 분들 손목 아픈데 이 손목 아픈 것도 치료하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손목 아프고 또 병원에 와서 맨날 가면 또 수술 받으라고 그러막그러면 어디 가나면 수술 받지 마세요 어디 가나면 수술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팔 흔들기를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5분을 채못 가요 그런데 팔 흔들기를 하고 머리를 흔들어 주고 바람을 불어주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제가 보기엔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요. 한번 하면. 그러니까 딱 1분, 1분 한 거야. 팔은 들기 다음에 손가락 움직이. 손가락 도 보세요. 자, 이게 쪽 이렇게 움직여야지. 어떤 사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면 손바닥에만 자꾸 피가 몰리는 거야. 그러면 손바닥에 피로 몰리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아, 손에 피가 이 나이를 들면 손가락이 막 갈라져요. 손가락 끝이. 이게 왜왜갈라지는지 아세요? 이것도 원인이 있어요. 여기 손 평생을 이렇게 뭔가를 잡고 행동을 하는 거야. 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 뒤쪽 방향으로는 힘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의 혈관은 손바닥의 혈관은 커져가고 이 손등의 혈관, 그러니까 이 손, 처음에 피가 손바닥으로 왔다가 손등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피가 정체가 되는 거야. 피가 오랫동안 정체가 되면 또 피가 식어요. 열이 식는다고. 그래야 되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해주고, 심지어 제가 이런 방법도 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막 물걸레질을 하고 나면 막 손이, 손이 저리고 아프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손가락 튕기기 있잖아요. 꾹 눌러주는 거예요. 튕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손가락을 골고루 눌러주면, 손바닥에 몰려있던 피가 빠져나가면서 손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희 와이프한테 적용해봤는데, 그냥 통하더라고요. 여행 가면 저, 저희 집사람이 어떤 영어학원에, 어린이 영어학원에 일을 하는데, 대청소를 했어요. 근데 막, 워낙 그 대청소가 힘이 드니까, 막, 그, 쇠수세미 들고, 막,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연례행사래요 전부 다 다음날 주먹을 못 핀다. 손을 못 핀다는 거요 이렇게 돼. 요 피면 아팠어. 그,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기더라고. 그니까 여보, 내말 듣고, 이렇게 하면, 꾹꾹 눌러봐. 꾹꾹 눌러봐. 그, 그날 저녁에, 그,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갔더니, 손이 펴져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 이렇게 생활하는 분은 저희 와이프밖에 없어서 그나머지서 그러니까 그 보통 이게 꽉이돼버리면 이게 풀리는데 한 3일 4일이 가요 3일 사이에 가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루 전녁에 풀려버린 거야 이렇게 좀 하다가 자버리니까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멀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수, 여러분들 평생을 우리가 손을 안쪽으로 자꾸 이렇게 치워요 그죠? 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몸은 골고루 사용해야지. 이게 일종의 지급병이에요, 지급병. 직업병. 그니까 하여튼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고 또또 움직여주려면 요 새끼 손가락하고 또요쪽만 움직여도 엄지 손가락은 또안 움직여주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제손바닥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생각보다 동영상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손을 한 손등을 한번 잘 보세요. 이쪽 새끼 손가락과의 네 번째 손가락의 혈관이 제일 발달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발달이된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는 분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는 분들은 드물고 거의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힘을 안 주는 거야.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드요 어떤 물건을 가방을 들으면 이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을 유난히 많이 줘요.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을 한 30년, 40년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보이십니까? 이쪽 혈관이 두드러지게 보여요. 대신에 이쪽 혈관은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이쪽 혈관이 살아나요. 그럼 손에서 피가 잘 들어왔다가 잘빠져나가고잘 들어왔다가 잘빠져나가게 돼요.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걸 관심 갖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내가 보니까 어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도 관심 갖고 열심히 해서 진짜 선생님 아, 선생님 이런 건 진짜 이만큼 커졌어요.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 그것도 또 해야 돼요. 할게 너무 많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저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제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혈관이 커져 있는 분들은 이 혈관을 잡아야 돼요. 습관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두 손가락만 자꾸 움직여도 이쪽 어깨가 아픈 게 없어져요. 그리고 위장이 잘 움직여요. 이,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체하면 이 엄지손가락을 하잖아요. 그죠? 엄지손가락에 피가 정체가 돼 있는 거야 위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를 따면 뚫리면서 위장에서 피가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체기가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꾸 제발 미크하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면 따는 거하고 효과가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이게 한 10분, 2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따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제가 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왜엄지손가락을 따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딸거아니야뭐심지이 여기 따는데 왜 위장이 좋아지는거예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따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돼. 그러니까 체했다는 거는 피가 이동을 안 한다는 거라요 창자부터 위장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 그쪽 라인에 그러면서 채했다, 그러요 그니까, 러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은, 그리고 또한 가지 보충적인 생각이, 동생 진짜 길어지죠? <웃음> 저 욕먹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느낌이 옵니다. 자, 악력기를 사용하신데 이제 다이소나, 뭐, 어떤 상호를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게 악력기, 어디, 어디 가든 팔아요. 그죠? 어디 가든. 뭐, 이게, 요거는 2,000원 짜리예요 아주 작은 천원 짜리도 있어요. 1500원 짜리도 있고. 근데 가벼운 거야. 너무 강한 거 있어요. 이게 강하고 약한 게 있어요. 이거는 10kg 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꾹 누르면 10kg의 중량이 작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kg 정도는 보통 여자분들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파는 데 가보면 10kg 짜리가 있고 20kg 짜리가 있어요. 근데 20kg 짜리는 남자분들이 하는데 너무 강해요. 이것도 너무 강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쇼크가 와요. 느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이게 너무 강하게 하면 피가 너무 강하게 이동하면서 쇼크가 좀 와요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걸로 10kg나 요거도더 약한 것도 있어요 한 5kg 짜리도 있어요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잘못하면 자꾸 손바닥에 피만 자꾸 몰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하고 나면 꼭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 악력기를 자 보시다 자, 악력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꾹 눌렀다 하면 이제 똑같은 힘이 왜 여러분들 무거운 걸들 때와 똑같은 작용을 또 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시다가 마무리 동작은 자,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힘을 주고 특히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좀 많이 주세요 이 손가락과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잡고 어요렇게요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쪽 라인의 혈관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거 커지는데 어느정도 이쪽 라인하고 이쪽하고 맞추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혈관이 변형 된게 바로 잡히는데요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온몸의 혈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하지정맥류가요. 치료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정맥류 완치를 하려면 최소한 3년, 5년 정도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가도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해주 관심을 가져야 커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으면 똑같이 자꾸 나빠지요 악력기를 이렇게 하면 이 손가락 운동도 되지만 팔뚝의 근육을 잡 키워줘요 팔뚝이 약해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과 팔뚝의 힘이 골고루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 또 서서히 없어져요 왜? 여기의 힘과 팔목의 힘이 연결이 잘 이루어지면 손목 터널 증후군도 서서히 없어져요. 또 새끼손가락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새끼손가락에다가 약간 힘을 주고 이렇게 살살살살 당겨보세요. 그러니까 손가락 힘도 다섯 손가락이 골고루 힘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손목이 안 아파. 왜 후라이팬 드는 사람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후라이팬 드는 사람이 왜 손목이 아픈지 아세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건 일종의 직업병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혈관이 커지니까 결국은 혈관 옆에 있던 신경이 눌리면서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곳을 다시 다른 부분하고 똑같이 혈관 크기를 맞춰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자, 아까 팔 흔들고 머리 흔들기를 얼마나 해줘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이제 치료를 치는, 그러니까 이병에 걸리신 분들은, 손이 차가우신 분들은 병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 나는 그걸 굉장히 위험한 징조다. 나 이렇게 보고,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뭐 손이 차가워, 장갑 끼면 되지. 핫팩 잡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치료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을 못 해요. 손발이 차가운 게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꼭 고쳐야 돼요. 자, 이렇게 1분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효과가 한두시간두시간 정도 혹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두시간 정도 갈 수가 있어요. 사람 정상의 정도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걸 기대하지 는 마세요. 1분하고 1 이걸 1분을 하면 그죠? 어.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효과가 간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30분 뒤에 효과가 떨어진 사람은 또 해주면 되는 거야. 1, 1분 1분. 뭐 효과가 두 시간을 가는 사람이라면 두 시간 뒤에 하시면 돼요. 두 시간 뒤에. 효과가 한 시간밖에 안 가는 사람은 1시간 뒤에 또한 시간 뒤에 또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계속 따뜻해지고 심장에서 피가 위로 자꾸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 그죠?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죠? 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아 손목도 이렇게. 악력기는 언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타이밍만 잡아줄게요. 아침에 세수하잖아요. 저녁에 세수하잖아요. 세수하러 이제 샤워장에 들어가기 전에, 세면장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장 입구에다가 이 악력기를 딱 걸어두세요. 귀찮지만, 딱 눈에 띄어야 해요. 사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병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도 안 하지만, 알고 있어도 눈에 안 띄우면 안 하게 돼요.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꼭 아침 식탁 위에 양념기를 올려놓고 자요. 왜? 눈에 띄라고. 띄면 관심이 생겨서 또 하거라. 그래서 여러분들그 공간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세면장에 걸어놓든지 아니면 이빨 닦을 때 이렇게 하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그냥 오른손 한 오른손 한 30번, 아침에. 오른손 한 30번, 왼손 한 30번. 또 너무 막, 안,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한 20번씩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하세요. 20번 해갖고 또막 아프다 이러지 말고, 뭐 처음에는 10번이라도 괜찮아. 한 10번 정도. 아, 요거 5번 하고, 또 요거 한 5번, 요거 한 5번 하고, 그 10번. 또 요거 한 5번 하고, 요거 5번 하고, 요걸 한, 한달 정도 유지해 주다가 다음 달에 한 15번으로 올리라고. 그러면 점점 손가락 힘도 강해지고 나이를 들면요. 팔뚝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손가락 힘이 다 풀려버려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손가락 힘이 자꾸 약해진다. 약해진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물건을 이래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지금 손가락을 사용해 손가락은 살짝 걸쳐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계속 팔뚝만 사용해 팔뚝이나 어깨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손, 손에 있어야 될 피가 자꾸 팔뚝과 어깨 쪽으로만 자꾸 이동이 돼요. 그 그러니까 이쪽 혈관은 자꾸 커져가고 손가락은 자꾸 말라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결국 나이 들어서 손가락 힘이 빠진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분,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하루에 10개, 아침저녁으로 10개, 10개, 2 0번만 해주면 한 달만 해보세요. 팔뚝이 튼튼해지기 시작하면서 손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 악력기를 사용하고 나면 꼭 마무리 동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어, 혹은 이 안쪽으로 지금 힘을 강하게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동작으로, 자,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당수를 이렇게 누르고, 이쪽은 뻗히는 거야. 이렇게. 그것도 한 번씩 이렇게 튕겨주게 하면, 이 손바닥이 결린다거나, 좀, 이 아픈 게 있어요. 자각증도에. 이렇게 풀어주면, 피도 잘 통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조심. 처음에 하면 아파요. 처음에 하면 아픈데,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명현현상이래요 어떻게 문제가 생겼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꼭 통증을 동반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너무 무리하게 해버리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면 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염증이 생겼냐. 강도 조절해야지. 강도 조절해야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일단 하루 정도 쉬어야지. 2번 전진하고 1번 후퇴하고, 2번 전진하고 1번 후퇴해서, 나중에 또또 또 전진을 하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는 이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지식에 막 근거해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댓글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와 그것도 댓글을 제가 다 달아드릴 수도 없어요. 알아들일 수도 없어. 너무 많아서. 근데 막 질문이 너무 황당한 거야. 아, 왜, 내가 너희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했는데도 또 무리해갖고 또. 그, 그러니까 런 경우가 다 반사예요. 그니까 러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이 자꾸 길어지는 거야. 저도 저 방어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주의사항들을 자꾸 얘기해주는 거야. 살살 하세요. 살살 하다가. 살살하면 안아프잖아 그죠 살살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안 아파요 근데 한달 뒤에는 점점 강도를 올려가세요 그러면 손목도 안 아파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순차적으로 올려가야지 야 이게 좋다더라 막 해보세요 바로 몸살 와. 몸살 걸려버리고 막 염증 생기고 난리가 나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지혜롭게 해야지. 우리 몸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어요. 제가 돕는 분들이 아, 참 인간의 몸이라는 게 신기하다 이런 말 되게 많아요그 그러니까 하여튼 요렇게 해서 그 주기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이 차가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거 병이에요. 손이 차가운 거는 지금 손 차가운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 상자 문제 때문에 소화 문제 때문에 나타날 정상들이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야 손 차가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 차가운 거뭐 따뜻하게 하면 되지 핫팩 줄고 다니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요 제가 하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아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병이 안 걸렸어요 저는 20년 동안 죽다가 살아났던 사람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뭐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왜 이런 병에 걸리느냐 왜 소화불량이 걸리느냐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무슨 손이 차가우신 분들은 벌써요 목디스크 어지러움증, 어깨 통증, 이런 거다 갖고 있어요. 팔꿈치 통증, 다 갖고 있어요. 맞죠? 갖고 있어요. 올려야 돼요. 지금 피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어깨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영상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주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로 타이프 해갖고 쫙 뽑아놨대요 뽑아놓고 붙여놓고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대충 보고 에이 뭐야 딱 이런 엉뚱한 소리 쫙떠버리고 있네 이러고 너무 가 버리시는 분도 있고 내 말의 가치를 발견하고 신중하게 보시는 분도 들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알려 드린 것 뿐입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자, 30분마다 한 번씩 할 건지,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냥 조금 참아도 그냥, 아, 나 하루에 세번만 할래. 나쁜 거 아니에요. 세번이라도 하는 게 좋은 거야.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은 거야. 그죠? 매일. 그죠? 예. 네. 근데 3번, 이게 두번 해갖고는 효과가. 많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 주기별로 하세요. 진짜 치료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이 차가워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다른 병을 키우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손이 차가워지면 아 위험 신호다. 하자 아, 물병이라도 들고 머리도 들고 바람도 불고 자꾸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그러면 온몸에 체온이 올라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온몸에 체온이 올라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한 3일만 해봐도 사람은요 따뜻해요. 나이를 먹어가면 체온이 자꾸 떨어져요 왜? 피가 안 돌아가니까 피가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피가 안 돌아가 혈압이 올라가 그렇게 고혈압이 오는거죠 따뜻한게 좋은거예요 몸은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자꾸 팔을, 팔하고 을 머리를 흔드세요 바람도 불고 자 그렇게 해서 꼭 치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 한결아. 알려드려도 저는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 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손발이 발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차가운 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일단 손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